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계시록이란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책을 일곱 교회에 보내게 하십니다. 일곱 교회만 보내시라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일곱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종말이 왔으니 성숙하라는 내용이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아닌지는 계시로 2장, 3장인 그때 가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만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이땅에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 에클레시아의 근본된 뿌리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6절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문단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아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으니 이 반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분명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내 귀를 세우신다는 이 반석이 무엇을 가르치신다고 들려주십니까 여기서 두 명칭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로 번역된 헬라어로 페트로스이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와 페트로스 비슷하게 들려지지만 그것은 다르죠 페트로스, 베드로죠 페트로스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 암석, 바위덩어리 이런 의미가 되겠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왜 페트로스라는 다른 이름을 이때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네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된 시몬에게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트로스를 페트라의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베드로가 사람이 반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베드로에게 신적 권위의 천국 열쇠까지 주셨으니 베드로를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해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의 왕, 즉 교황이죠. 예수님의 말씀 은한 구절, 아니 한 단어가 왜곡되니 사람인 교황이 교회에 반석이 된 교회의 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베드로에 대한 페트로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에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는 베드로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페트라 반석의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 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자 이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간 페트로스, 암석이나 돌덩어리지, 반석 자체인 페트라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석, 페트라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구약에서부터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시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 하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자시다. 시편 중에 보시겠습니다. 18장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19장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석자이신 여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10편 62장 2절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다 10편 89장 26절입니다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와를 호 영원히 의뢰하라 주여와는 호 영원한 반성이심이로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종이라고 하신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선지자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도 반석이라고 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성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진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기에 반석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을 때그 반석과 동일한 페트라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반석, 페트라 거기에 집을 짓지 않은 그,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때 아리마데 요셉이란 사람이 바위에 파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둡니다 그때 그 바위가 페트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페트라 속의 무덤 밖에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하나님 반석 페트라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수님께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각각의 메시지를 주신 후 결론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신 반석에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라면 그 반석에서 공급되는 생명의 생수,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로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반석 위에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라면 하나님만이 목적이지 사람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목적이지 세상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만 하고 사람의 생각이 교회들을 지배하게 될때그 교회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십자가를 달았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다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반석에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은 반석인 하나님의 의에 세워진 교회 중에 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분별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내 영혼에 공급받고자 하는 간절한 간구함이 자신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가 열린 자가 되라 하시는 종말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해야될 것입니다.